오늘 123문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답해보죠 주기도문의 둘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나라의 임하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사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한케 하옵시며 마귀의 일들과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은운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리하옵소서 어, 나라가 아, 임한다 여기 나라이 임하옵소서라는 말은 나라가 임한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어, 나라가 임한다 예, 나라는 왕국을 말합니다 왕이 다스리는 국가 어, 왕국 그래서 나라가 임한다라는 말은 어, 왕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근데이 왕이 이 나라가 어, 내 나라 또 내가 왕인 곳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말은요 어,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원합니다.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이델베르크에서는 우리의 주기도문 속에 있는 두 번째 간구인 나라이 임하옵시며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세 가지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어, 나라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또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에, 구체적인 모습 세 가지를 지금 하이델베르크가 어, 다뤄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에, 우리 에, 음, 첫째 여기 한번 보세요. 어, 음, 나라의 임하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하고 첫째, 어, 주님의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사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게 첫째예요 어, 말씀으로 성령의 통치를 받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어, 이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게 두 번째 간구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모습이에요. 말씀으로 성령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지금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통치를 받는다 그럴 때 우리의 죄를 구속하셔서 십자가에서 구속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을 위하여 살수 있도록 부활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돕고 계시는 자로 하늘 영광 가운데서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어근데 그분이 하늘에서 지금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냐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린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임재하시고 하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말은 이 주님의 다스림을 내가 받길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 보자 영광 가운데서 지금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냐는 거예요 어, 외적으로는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여기 보니 그렇잖아요 주님의 말씀과 성신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사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요 내적으로는 성령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어, 외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신다 어, 어떻게 뭘 예, 직분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복음 강서를 하고 있는 가르치는 장로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적용과 양육이 벌어지는 권면 장로인 다스리는 장로를 통해서 이 말씀 사역이 이루어지는 또 교회를 통하여 양육이 벌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또 실제로 성도들의 삶 속에 제사장적 사역을 감당하는 이 집사님들의 이 신방 사역을 통해서 그 말씀이 역사하도록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시지 않는 하늘의 왕으로 계시는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리시나 예 지킴자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그 위임의 통치를 하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외적으로 말씀 사역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지금 우리를 다스리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내적으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스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떠 해야 되는가?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점점 더 순종, 뭐에 대한?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에 대하여 점점 더 순종하게 해달라는 것. 이 개혁신앙을 하는 사람들의 정말 이렇게 고질병이지요 그런데 이게 심각한 우리의 병일 수도 있어요 말씀을 잘 배웠으니까 이제 됐다 말씀을 잘 배웠으니까 저절로 순종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간의 죄된 본성은요 말씀을 잘 알고 깨닫고 잘 배웠으니까 이제 저절로 순종이 벌어지질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잘 배웠으니까 그 통치를 받는 대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나라가 이마 없어서 우리가 이이 고백 이 기도 속에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성령이 내 안에서 감아 감동하시고 조명하시는 대로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여 내가 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모습이에요. 나라가 임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받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첫째로.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 속에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이 뜻은 단순히 다른 게 아니라 말씀과 성령을 우리가 다스림, 그 안에 다스림을 받겠습니다라는 것과 점점 더 말씀과 성령 안에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게 이 기도의 두 번째 간구입니다라고 해석해 준 겁니다. 성도는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이미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사람이고요. 새롭게 되었어요. 근본적으로. 기억하세요. 그러나 아직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을 우리는 받은 자예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구원의 도상에 있어요. 이미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에 부족하지 않는 완전한 자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속에서 새로운 근본적으로 새로움을 입었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신대요. 그 완전함답게. 그래서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가보세요.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놓치면 안 돼요. 히브리서 12장 22절 볼까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음, 여러분 이, 이, 이것은요 음, 신약교회가 어떠한 에, 상태인지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구약의 교회와 다르게 에, 신약의 교회는 어, 하늘의 예루살렘 천만 천사입니다. 예, 그그 그 많은 수많은 천구 천만 천사들이 있는 그 하늘의 새 예루살렘 계시록에서 말하는 그새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 누가 들어가세요? 들어가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다들 대신 그의 피의 죽음을 통하여 장자권을 얻게 된 장자들이 들어가 있는 모임이고요. 이게 교회랍니다. 교회. 그리고 만민의 심판자이진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지금 하늘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때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왔던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 이들이 그들의 영이 하늘에 지금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의인의 영들. 하, 하늘에 있는 의인의 영들. 어, 그들은 하늘에 있는 의인의 영들로 지금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있고, 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들의 몸은 이 땅에서 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신약의 교회인, 우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의인의 영들 우리의 영적 완전함 그러니까 영혼의 완전한 성화는 이미 하늘에 있는 의인의 영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자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주이시고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어떤 게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완전한 성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의인의 영들이지만 이들은 땅 속에 있는 몸을 갖고 지금 묻혀져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여기에 몸을 갖고 있잖아요. 몸을 갖고 있는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뭐죠? 네. 하늘에 있는 의인의 영들과 같은 상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영화, 영, 영혼의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진 그 영화의 그 상태를 우리 지금 몸이 바라고 간절히 원하고 그렇게 자라가는 속에 있는 거죠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것이 바로 어, 우리가 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알았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순종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이미 근본적으로 새 사람이 되었지만 아직, 아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완전하지 못했다라는 말이 갖고 있는 뜻은 영적으로는 그러나 여전히 죄된 몸을 갖고 있는 우리 안에서 계속 벌어지는 일, 이 완전한 구원을 맛보고 이루어져 가는 일을 여기서 하도록 하나님의 성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방황하고 그가 참회록을 통해서 진정한 참회로 들어가기 전에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이, 이, 이 사실 안으로 들어가기 싫어서 주님 나에게 순결을 주소서 절제를 주소서 그러나 아직은 마소서. 참여록을 통해서 회개하고 이 문제를 회개하죠. 칼빈은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요.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신속히 그리고 진지하게 바칩니다. 우리가 예 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고 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 통치 안에서 벌어져야 되는 우리의 진실한 회개와 진실한 고백은 이 칼빈이 말한 것처럼 주님 나의 마음을 바칩니다. 신속하고 그리고 진지하게 진실되게 이것이 나라가 임한다라는 첫번째 뜻이고요. 두 번째, 두 번째는 여기 보세요. 어,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인데요. 두 번째 보세요. 어,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케 하옵시며 마귀의 일들과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은원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자의 그 존재 상태예요 뭐를, 뭐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음, 그 교회를 위한 음,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여기 보면 첫 번째 보면요.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케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죠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케 하여주옵소서 예, 주님의 교회를 보존해달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 주님의 교회가 전투하는 교회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주님의 교회가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싸우는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그냥 잠자고 휴식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지금 주님의 교회, 지상에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전투적 교회죠. 그리고 흥왕케 해달라는 말은 사실 이게 부흥케 해달라는 말인데 선교적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고 흥왕케 해달라는 것은 전투적 교회이고 선교적 교회를 위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양자택일이 아니에요. 함께 이루어져가는 모습이죠. 또한 이 여기 보면 마귀의 일들과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세력들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은혼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나라가 멸망케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음, 어, 성도가 비인격적인 돈, 명예 예, 또는 사상 아, 이런 것들에 그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들을 섬기는 이유는 뭘까요? 왜 그런 것들을 섬길까요? 그런 비인격적인 것들을 예. 속아서 그래요 속아서 그런데 이 속이는 주체가 누구냐면 인격적인 사탄입니다. 비인격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거짓으로 생각을 심어요. 너희가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리고 어, 이러이러한 에, 명예를 얻으면 이러이러한 에, 가정을 갖게 되면 이러한 지위를 가지면 행복하신다라는 것으로 어, 우리를 거짓되게 속이는 존재가 인격적인 초자연적 실체인 사탄이에요. 근데 이 초자연적 실체인 배우가 어? 실실체적 이 배우가 인격적인 사탄이라는 거예요. 실체예요. 네. 죄가 실체입니다. 그래서 이, 이 죄된 실체 안에서 어, 은혜의 실체 네. 죄가 실체이듯이 은혜도 실체예요. 사탄의 나라에서 그 아들의 나라 천국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 실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탄의 나라에 있었을 때는 거짓된 것에 속아서 거짓된 것의 행복을 찾아요 구원됐다 우리가 옮겨졌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바로 이 은혜의 실체로 죄의 실체에서 은혜의 실체로 옮겨져 있는 그래서 그런 비인격적인 것들에 우리가 거짓되게 속아서 그것에 목숨 걸고 살아가지는 않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가 어 보존되고 흥안케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리고 사탄의 나라가 멸망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성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인가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임제를 받고 있는 이 모습이 성도로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인가 교회로서요 전투하는 교회고 선교적 교회로서 우리가 성도인 우리가 공격적인 교회로 살아가는 모습이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점령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런 모습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보존해 케 주십시오 또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기 원합니다 또 주님의 교회가 흥황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의 실질적인 구원받은 자의 삶이 공격적인 교회의 모습이고 죄를 점령해가는 싸움을 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기억하세요. 신앙은 더군다나 이 하이델베르크를 통하여서 가르쳐주시는 개혁신앙은요. 적응해가는 게 아닙니다. 적응하는 게 아니에요. 정복해가는 거예요. 개혁교회는요. 음, 적응하기 좋은 구조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 굴복해야만 하는 구조로 이루어지고 세워져가는 게 개혁교회예요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지 않으면 적응할 수 없는 교회로 만들어져 가야 돼요 그 저한테 어떤 성도가 목사님 이제 좀 이렇게 타협하셔도 좋을 것 같다. 타협하라고. 예. 여러분 이렇게 타협한다는 말은 이제는 우리가 다 완전해졌다. 이제 다 됐다. 그러니까 이제 타협해도 될수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타협하는 순간 예, 세상의 교회가 됩니다. 바로 즉시로 아닐 것 같죠. 저도 그분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좀 타협하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좀 여러모 여러 모습으로 좀 괜찮은 평판 좋은 아주 마음이 굉장히 부드러워진 목사로 바뀐 변화받은 목사로 여러분들한테 좋은 평판 듣고 싶어요 사랑이 철철 넘치는 여러분한테도 정말 따뜻한 늘 격려만 해주는 그런 위로의 메시지를 주는 인기 없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지 않고도 우리가 교회로서 어, 신앙하고 문제가 없는 그런 교회라면 그것은 어, 이미 예, 교회로서의 개혁교회로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임재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벌어지고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이 예, 예전에 그런 편하고 그냥 이렇게 좋은 그런 관계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사실은 이 개혁교회를 찾아와서 이 개혁신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대끼죠 이상한 짓 하면 당회에서 불러가지고 권면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제약을 막 받죠 그러면 어때요? 아 이렇게까지 하면 요즘 청년들이 뭐 아우 뭐 교회가 한두 군데 아니고 뭐 자기들 좋은 교회로 어, 뭐 가지 않을까? 아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되어져서 여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는 교회로 우리 에덴 교회가 분명하게 서야 돼요. 그렇고 그런 교회가 되면. 어. 뭐 그래 뭐 똑같네 뭐 똑같은데 왜뭐뭐 뭐 자꾸만 이래 아니요 똑같은 교회로 할 거면 우리는 이렇게 하이델베르크를 쫓아가면서 개혁신앙을 배울 이유가 없습니다 요즘 어디 교회가 이런 하이델베르크를 배우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두 번째 간구는 이런 것입니다라고 누가 이렇게 딱딱한 것들을 씹어먹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머리로만 듣고 실질적인 그 신앙의 삶 속에서는 다 타협하고 용인하고 받아주고 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흥청망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되지 않고도 신앙생활하기 편한 교회, 아주 적응하기 좋은 교회, 누가 와도 그냥 어, 다 아주 정착하기가 너무 좋은 교회, 그걸 다 원해요. 그렇게 하면 목회자도 좋죠. 성도가 막 늘지 않겠어요? 이래도 등록해도 됩니다. 저래도 등록해도 됩니다. 어, 뭐라고 해도 다 우리는 받습니다. 그럼 우리도 지금쯤이면 한 천명쯤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걸 원해요. 정말, 정말 이 엘리아가 아까 한 것처럼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고 없습니다. 주께서 눈을 열어서 칠천을 보여주죠.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따라 그리고 정말 교회를 전투적으로 보존케 하옵소서 교회를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부응하는 그 일에 있어서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일에 우리가 정말로 기도한다면, 그 일에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그런 교회로서 우리가 존재한다면, 하나님이 이 교회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전한, 예정한 생명의 자기 자녀를 이 교회에다 맡길 겁니다. 그런 영혼을 한 사람, 두 사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세워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로 내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복당하고 해그 말씀으로 또 정복해가는 내가 그런 참 교회구나 내가 그런 참 교회로서 지금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구나 이런 프라우드를 갖고 신앙하는 그런 복된 성도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어, 뭐가요? 예, 그 하나님 나라가 옴년 벌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그 임재가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리하옵소서. 음,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리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간과 공간, 현재성과 미래성.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음. 예, 이게 틀림없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입니다. 그런데 장소적 개념이 없느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는 공간적, 장소적 개념이 없느냐. 아니에요. 장소적 개념이 있죠. 지금 하나님 나라 그 하늘 영광에서 왕으로 계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곳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의인의 영들이 그곳에서 있잖아요 천만 천군 천만 천사들이 다 그곳에 지금 있잖아요 우리의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영혼의 성화로서 그곳에 있잖아요 원상으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보았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장소적 공간적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하나님 나라 속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지금 장소로 임한 거잖아요.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공간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마라나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면 이 땅이 우리 개혁신앙은 이 땅이 갱신 된다고 압니다. 또 어떤 하나님 나라가 저 화성이나 목성이나 뭐또 다른 우주 뭐 달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곳이 뉴크레이션 새롭게 갱신이 돼서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영원히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럼 이곳이 지금 우리가 이고 있는 이곳이 공간이 이 장소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통치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 공간 안에 있는 거죠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예. 교회는 하나님 나라라고 할때 그걸 상징하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아주 핵심적인 실제적 기관이거든요 이 교회는 지금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주님이 실제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예요 영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어? 우리를 공간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 이 의미가 뭐냐 빌립보스 한번 가보세요 빌립보스 3장 12절 가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잘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이 반도덕주의자들이 했던 말에 대하여 반박하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 어, 나는 이미 어, 구원 받았어. 그리고 이것도이 이 구원도 어, 그 온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 했다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 그 복음은 퍼펙트하다며. 난 온전해. 그리고 지금은 나는 그 온전함을 유지하고 있어. 그러니까 더 어떻게 살 이유도가 없는 거야 라고 하는 빌립보 교회 안에 이것이 백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나는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바 된 것을 잡으려고 난 달려간다. 어, 빌립보 교회를 세운 장본인이에요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곁대를 그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 1 5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예,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것을 믿고 그렇게 이게 틀림없어요. 네 이렇게 생각하랍니다.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니라. 뭘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부족함을. 너희의 연약함을, 너희의 육신의 죄된 모습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 벌어진다라는 것은 이미 미래 안에서 완전한 영혼의 성화가 벌어져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영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구원을 받았고 완벽해요. 그런데 보세요. 공간이라는 것은 죄된 몸이 있어야 공간을 느끼는 거잖아요. 우리 몸이 있는 이 몸의 상태에서는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달려가는 삶을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산다. 하나님의 프레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산다라는 말을 무슨 이렇게 신비적으로 둥 떠가지고 뭐 그냥 뭐, 뭐 뭔가 예언하고 뭔가 그냥 이렇게 어떤 곳에 그냥 마음을 뺏기는 나의 영적 실상 하나님 나라를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갖고 의인의 영들과 같이 있는 하늘의 나의 영적 실상을 믿음으로 갖고 있으면서 죄된 나의 몸이 표대를 향하여 지금 그이 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서 내 공간 이 장소적 이 몸이 그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이 땅에서 지금 사는 거예요. 그게 둘째 간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라가 임하 옵소서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 임한다라는 것 그것을 내 몸이 그 말씀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나의 죄된 것과 싸워가면서 공격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굴복해가면서 실질적인 성화의 삶을 뭐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죄된 몸이.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래서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성화의 방식이에요. 무시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 그래 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교회 다워지려면, 하나님 나라가 이마 없어서라는 이 말, 이 간구 속에서 교회가 교회 다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나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깨져야 돼요. 나한 사람이 교회로서 또 예수 그리스를 머리로 한 지체로서 나한 사람이 정말로 죽는 일을 경험하고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실제적인 것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도 나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맛보지만 이 공동체를 교회를 통하여서 하신 약속이에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나 하나쯤이야. 아, 내가 안 죽어도 어, 목사가 죽고 장로가 죽으면 그리고 요즘 보니까 집사, 직분자, 후보자들 괜찮은데 집사들이 다 죽고 나면 교회는 되겠거니? 아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지고 죽었을 때이 교회 공동체 안에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까요? 주님의 교회가. 그마태음 16장을 보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예요. 이것은 메시아의 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누구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준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같이 하고 있는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거예요. 교황이 천국 열쇠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마태문 18장에 더 잘 주님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요 이 주님의 교회가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리고 천국 열쇠를 갖는 하나님 나라와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나한 사람이 죽어졌을 때 깨워졌을 때 이 에덴 개혁장로 교회가 이 지상의 교회 이 공간 안에 있는 교회가 천상의 이 무형교회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있는 의인의 영들에 있는 영광의 그 교회와 같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정말 교인 서약을 하고 혼인 서약을 하듯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지체로서 주님의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며 한 믿음과 한 신앙 고백 안에서 한 성도로서의 섬김과 헌신으로 전투적이고 선교적 삶을 살겠습니다. 약속하고 들어오고 함께했는데 깨어지질 않아 늘딴 생각을 해 양다리를 두듯이 이곳에서 주님의 교회가 나를 완성해가는 이 싸움이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고 계시구나. 이 교회 안에서 내가 내가 죽어졌을 때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그 영광을 내가 맛볼 수 있겠구나. 베드로 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 한한절 한절이니까 같이 한번 합독해요. 함께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아,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만인 제사장. 직을 갖고 있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직을 갖고 있는 교회의 교회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보면 에, 어두운 데서 너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이 덕이 아레테거든요. 근데 이 덕이 무슨 뜻이냐, 뜻이냐면 탁월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두운 데서 너희를 불러낸 그래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그 아름다우신 이의 덕그 탁월함을 선포 증거하도록 뭐로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인 만인 제사장직을 갖고 있는 교회가 교회인 우리가 여러분 개인이 이 탁월함을 뜻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탁월하심이죠. 하나님의 탁월함. 이 하나님의 탁월함을 갖고 어, 이 땅의 하나님 나라로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 나라를 간과하는 존재들인 거예요. 음, 내가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닮아, 닮아가고 있는. 맛보고 있는 그런 교회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에덴개혁장로교회가 가시적 교회로서 지역에 있는 한그 가시적 교회로서 어 어떤 교회적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예,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 얼마나 어 우리끼리 짝짝쿵하고 사랑이 넘치고 우리끼리 좋다 좋다 하는가. 그게 아니라 얼마나 탁월함을 드러내는 교회. 얼마나 복음의 칼라가 선명하고 뚜렷한가. 여러분 여기에 교회의 교회다운 존재 이유와 가치를 두어야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그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오 이미 내가 가졌다함도 아니여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게 탁월한 모습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을 만들어내신 이에 하나님, 그 하나님이 탁월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오늘 현석 우리 성도님이 신앙 고백문에 나왔던 것처럼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신과 탁월함을 드러내는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 속에 교회 속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떠한 일을 탁월한 일을 하셨는지 그 분명한 그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덕 그게 교회 안에서 막 드러날 때이 교회는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교회인 거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교회의 신앙의 표대가 분명히 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내가 어떤 신앙을 하며 어떤 교회를 추구하는지를 분명히 정하세요. 우리가 이런 주기도문을 배워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분명해지기를 뚜렷해지기를 권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산다라는 세 가지 모습. 음, 말씀으로 성령의 통치를 받고요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오면 벌어지는 일이고 하나님의 임지한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어, 이것에 대하여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분명하게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하면 벌어지는 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지 종교 개혁자들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길을 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로서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 수 차례 우리 입으로 기도하였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뚜렷하게 오늘 교리를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교류에서 밝혀주신 바처럼 하나님 우리의 영적 실상을 풍성하게 누릴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죄된 몸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싸워가며 공격적인 삶, 정복해가는 우리의 죄된 삶을 점령해가는 우리의 남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벌어지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에덴개혁장로교회가 이런 저런 사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그 탁월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곤고하고 병들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그리고 너무나 쪼달리고 곤핍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하여서 살려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천상에 있는 나의 참된 원형과 실상을 보게 하셔서 거지와 같은 나사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지만 기쁘고 감사가 터져 나오는 하나님 하신 일로 인하여서 영광을 돌려내는 복음이 선명하고 칼라가 분명한 탁월한 교회로 에덴 개혁장로 교회를 이끌어주시옵소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되어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되고 나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감사가 터져나오고 벌쩍벌쩍 뛸수 있는 눈이 떠지고 걸음뱅이가 다시 일어나서 찬송하며 찬미하는 그런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하늘 영광을 맛보아지는 그런 교회가 에덴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이 참된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서 이진리안에 인생의 가치와 인생의 모든 것들을 던져넣을 수 있는 복음의 역사가 이들 안에 벌어지도록 은혜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